ISTJ는 노틴, 선약 등 미리 약속된 일정을 실행하는 것을 원칙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갑작스러운 모임, 회식 등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급만남 제안을 ISTJ가 수락하거나 역으로 ISTJ가 급만남을 제안한다면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금전적 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것과 연관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짝사랑 단계라면 ISTJ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ISTJ가 기분 안 나쁘게 당의 약속을 제안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bem. 방법이 있을까요? 시 청하 주시 야사내제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원내 ISTJ 월드 멤버십 그하시마